아, 너무 똑같이 잡았네. 깜짝 놀이슬이안 보인 계속. 이게 하나 아, 군이. 자. 나저빼에 하나 있는데. 안에서도 있긴 해. 어떻게,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차피 어떻게, 어떻게, 안되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 이제 출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데어 맞아. 어, 올라와 있었어. 빠졌다. 에란 반. 에라인 누나 반. 다리 반이었네? 안 들어가네. 가 방명 수 형님 옆 너무 폭발진한거 아니야? 네이가설아이 안.. 적대 쪽문 쪽 문쪽.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만 남았나? 아 어, 그러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크로스웨어도 없고 무속도 있고 이제 스타카토 완벽하다, 어, 오케이, 네. 완벽하다. 오케이. 근데 오케이. 좀 피, 피곤해지네 <웃음> 커피 먹는 중 <웃음> 천천히, 천천히 제구리 천천히 차두 명이다 어? 두다두 그, 명인데? 그니까. <웃음> 노경필 노경필 노경필 어딨어? 나이스.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다. 나이스. 형사나 개피. 녹용 피일이다. 없다? 일단 보이는 거 없으니까. 사슴 노경이또 몸에. 아. 나요 된다. 불이 약데나 개고 2층 안 보이고. 이빠가니인 게서. 이 보인 이보 아, 이면게 아, 옆돌 옆돌 옆돌. 옆렇옆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가게이 이렇게. 게이 이렇게. 게이이 <불쵘> 야, 아 e s 승리하 n 습니다 e yes, now, Sunday. Could they only go on u n i 방명수, 우선데, 그때. <목소리> 그때 언제, 됐을까요? 6년 됐을 c a n o w Descartes.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어 not 나올거같은 느낌인데 패스한번 <목소리> 아저 <맞아. 목소리> 스프레이구나 저거 에이나오르오장냐자빼자빼자빼자아 전진해본네 아직해. 숫자 모자라 작띠가서 바로 들어가자 그냥 작띠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진 그거.. 그건가요? 작티 그냥.. 곱빙, 헤퍼핀 깔 테니까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곱빙 하나.. 헤퍼핀 하나.. 엽란.. 엽란.. 다야 이걸 못 잡았지.. 적배! 적 차디! 티핀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옆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큰 동, 형님 우리, 우리 큰동 말고 딴 데부터 좀 해보는 것 어떤데? 이거 너무 근데 큰동 먼저 시작이네. 뭔가 패시브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좀 많이 해봐야 돼. 옆옆 뛰어 본다든지 우리 중에한 명이. 그리고 누가 뒤에서 또 작업하쳐 주고 아빠 양또 옆뛰였네 이럴 때 누가 이제 작업하셔서 들어가 줘야지 말 안해도 아반시하구나차타빙두개 아, 2층 없다 2층 없어요 옆전진 옆전진 둘 하나 더2차 하나 오포아오아피아 오피아, 피아 오피아, 오피 빼. 접빼. 접빼. 접빼. 아니야, 아니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패션, 형 패션 노경 이 사람 거 아예 모르는구나. 우와, 아니, 네. 아니, 아니 노경 이 사람이랑 아, 게임 아, 상대로 아, 얼마나 많이 아, 했는데. 아, 사슴 패션이잖아. 아, 패션. 아, 아니, 이거는 좀 오케이. 아니, 소리만 소리 아, 소리 마. 아, 그럼 이정미안해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예. 아, 네. 아, 빠른 사과. 한남가. 캐머 개피. 아. 똑같이 아, 해구나 나이스 우리 갔다. 차 대만 기도나나나나나이나게 옆. 옆문이, 옆문이. 저앞포가나도어 어, 폭데돌게하면 <웃음> 저기 나가 줄래요? 내가 나저앞 둘이다, 하나. 이거. 옆 하나, 옆 하나. 짝 틱폭, 짝폭 피피. 저어요요 접혀 들어가데요 창문 먹었 왼쪽 하나 하나 모르. 잘 좀. 돌자 쓰나. 오호. 나이군이 아, 아, 승리하셨습니다. 아, 네, 나이스. 나 분명히 작 뛴다고 얘기 <목소리> <목소리> 잘 피해야지 니가 야저 적빙 피하기도 바빴다 적빙? 셔터빙? 반시심반시심반셔 밀림? 네반저가진지는 하는 거 같아요 라고있다왔다이증선 음. 없다 저희 있다. 저 계곡 탈게요 아, 일장 포가 하나 찍으가나 네. 어 네, 이직 땄다, 서툰 안보였어 오이나태선 안가? 현설태선 안가? 저에 하나 있는데? 저배 네. 이오 아, 뭐야 미사일 공격? 이렇게 잘풀리 너? 어... 이번에 큰터 한번 할까요? 아, 발어 발소리 잠깐만 채 볼게. 안돼. 왼쪽 쓰나. 오른쪽이다 뺐어 안 뺐어. 포가나 폭투게기다리 우리 근데 모자라 멤버. 홍기 더. 두명 겨서 그냥 뺏어 뺏어. 이번에 뺍시다. 더 어, 그냥 차라리 돌아서 착 바로 가면 되겠다. 착 끊어... 바로 가. 착 바로 가. 나 짤. 개고, 편하던데. 2층 안 보던데. 요봐 형, 팀세, 곧빙빙고빙었빙빙빙빙빙빙빙다빙빙빙빙빙빙 큰이야, 서라. 서야봐 그렇죠. 서라. 나 자기로 나이치되었습니다자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수비 때 따이는 거죠 지금? 요새 아, 공격 잘하팀 많아가지고. 아, 아 아. 네. 나못갔었나 음, 어. 지금 어, 배열. 달려져. 야야야야 야. 고있다 잡아. 나이스. 잡아. 나이스. 안보여? 나이이스나 어. 장... 음, 작디. 어. 아, 문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잡아이스작이작나작스작이나나이이스 야비야비야비나나 야. 나 마지막에 방어 나. 대고. 반샷은 나. 개고개고 옆둘 옆둘 옆다야았어 개미. 개미 개미 개미. 반샷. 반샷 갔는데 컨설팅 울변소리 울변소리 아예가 울려소리 같은데. 자간, 자간 엘파, 작센이다. 설중설중이고 펼중. 엘파 카나, 하나, 개단 아, 하나. 간다 간다 전진 전진 전진 옆 전진. 아비. 아배하였습니다 너무 아이디네. 귀여워. 까여워 귀여워. 귀옆워심옆워심여워귀여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하나 짤? 잠깐 아으 잠깐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와 가리 반이라고 하지 않노 아까 상걸 쪽이 어디지? 상걸 쪽? 터상터 쪽? 안돼. 안돼 가 쪽? 상가 쪽? 상가 쪽? 상가